대회 집중인 집중 중인 사람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. 덤벼라. 요! 요 오. 지겠는데? 손출 날것 같네. 불 일단 안 쓰긴 한다. 그러면은 잘 쳤죠. 어 진리다. 굉장히 공격력이 높았네. 가 때리냐, 안 때리냐가 제일 중요한가? 어, 아, 어? 아쉬운데, 아, 여기서 끝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, 어, 뭐야? 이래서 빨리 포기하면 안 돼. 사람이 강렬이 조금 오르네, 조금. 이거봐 이러면 내가 졌어요 이거 이걸라운면 졌거든요 아니 이럴수도 있는건데 이걸 나가? 또, 압도적 패배네? 오! 야 죽었다 3% 야 이럴수도 있는건데 임마 나가 이걸? 이러면 돈무안이냐돈 무한, 돈 무한, 돈 무한, 돈 무한, 돈 무한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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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마 친구야, 아, 너무 좋았어. 까키야, 던 뭔데? 저거 박쥐 예절에. 아 역시 핀니티켓 으아. 니다 으아. 으아. 아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으아. 아아